네 임팩트 드릴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툴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드릴은 있다 라는 주제로 요 맡기다 DTP141을 언박싱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제 미쳤냐? 갑자기 왜 저래 어 지금까지 그렇게 임팩트 드릴은 없다라는 컨텐츠로 그렇게 많이 찍었으면서 왜 갑자기 임팩트 드릴은 있다라고 하는지 어 의아해하실 겁니다 지금 표 보이시나요 드라이버, 드릴, 한마 그 다음에 드라이버 임팩트 그래서 드릴라인 그 다음에 임팩트 라인 요거 이제 제 영상을 어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드릴라인 그다음 이 임팩 라인 이제 따로 따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말입니다 어배우툴 안에 드릴 라인 기어박스랑 그다음에 밑에 임팩 라인 기어박스 이게 같이 있다면요 어 거기다가 이제 한마 기능까지 있으면 <웃음> 임팩 드릴이 아니라. 한마 임팩 드릴 드라이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배터리 충전기는 정품을 쓰세요 에서 이 말을 했었습니다 마끼다에 정말 특이한 제품이 있다 그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박싱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바로 이마끼다 DTP141 입니다 제가 모든 전동 공구의 제품을 다 아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전동공구 하에서 임팩트 드릴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요 DTP141Z 뿐입니다 맡기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DTP141을 검색을 하면 뜨실 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네모드 임팩트 드라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금 표가 보이시죠 한마, 드릴, 드라이버 임팩 이렇게 네가지 그래서 네모드 임팩 드라이버라고 하는 겁니다 네 DTP141 제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앞에 클러치를 보죠 클러치를 보면 드라이버 드릴 요 망치랑 있는 건 한마드릴 요 망치가 옆에 있는 거는 임팩 드라이버구요 근데 이제 가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요 망치가 두개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제 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드라이버 드릴 한마 임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클러치 돌릴 때 드라이버 드릴 한마 임팩 이렇게 가는 게 편하지 드라이버 드릴 다시 임팩 갔다가 다시 또 드릴라인 한마로 가고 이게 더 편할까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어 이거 모르겠다라고 싶으면은 요대로 외우시는 게 좋고 그냥 혹시나 헷갈리면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상기시키면 아 그래 쉽게 생각해서 드릴라인까지 다 갔다가 이제 임팩으로 클러치가 넘어가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클러치를 보면 이제 보통 숫자가 있잖아요 토크 근데 지금 없죠 여기에는 우리 흔히 보는 드릴드라이버 보면 이런 식으로 다 토크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는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지금 요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요 플러스로 해서 지금 일단 1이네요 지금 드라이버 모드고요 2 3 4 요런 식으로 올라가서 9까지 거기서 이제 또 p 모드까지 요렇게 드라이버에는 토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속도 인데요 일단 2단이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드라이버 드릴 한마 가만있다가 갑자기 어 임팩트 드라이버 모드에서는 지금 1에서 2로 딱 바뀌었죠 제가 예전에 임팩 드릴은 없다 빨간 맛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임팩 드라이버의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고 했었죠 속도 입니다 속도 임팩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 토크가 3단계 지금 보시죠 이요 3단계 토크를 쓰려면은 최대 속도가 높아야 됩니다 속도가 만일에 지금 이 1단이다 1단인데 이제 3단 토크를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계에서는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요거는 그 dtp 141 사용 설명서인데요 유의사항에 보면 임팩트 드라이버 모드에서 레버를 속도 1로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공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의사항이 제가 어, 계속 언급한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한다. 이것에 의거해서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P 모드 제가 어, 앞에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P 모드는 이제 강철 판에 직결 나사 조을때 쓰면 유용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요 플러스 옆에 있는 요거는 램프. 그래서 지금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요 램프 기능이고요. 요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 임팩트 드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인데 그러면 솔직히 이게 엄청 대박이 나야 되거든요. 사실 어 맡기다 관계자분들에겐 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그렇게 대히트를 쳤냐 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주에 DTP141의 단점이 무엇인지 제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